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싼 반발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구청 차원의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16일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은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대구지구 재개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곳 재개발 지구는 최근 감정평가가 이뤄지며 주민 반발이 시작됐다. 책정받은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평당 400만 원을 책정받은 곳부터 700만 원을 받은 곳까지 다양하다. 지역 부동산 매매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대로는 분양은커녕 전세도 구할 수 없다. 고 호소했다. 재개발 단지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된 데에도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분량을 임대아파트 단지로 전환함을 골자로 한다. 다만 조합 측은 감정평가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서대구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총무이사는 이곳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평당 914만 원이다. 앞서 감정평가를 한 지역은 평당 604만 원 수준을 받았다. 임금보다 300만 원가량 높다. 평균적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볼수 있다. 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승인받은 데 대해서는 당시 주민 1천여 명중 과반수 이상이 총회를 거쳐 동의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대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류한국 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안 전국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주민 측이 거부했다. 사업 과정에서 감정가에 대한 이해 신청이나 조합 총회를 통한 방법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더욱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곳 재개발 지구에선 최근 70대 남성이 아파트 감정평가 과정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은 평소 공예를 즐기시며 방송 출연도 하신 분이다. 집안을 공예품으로 꾸민 것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받고 싶어 하셔서 의견서를 감정평가 기관에 전달했다. 다만 그 의견서에 대한 답이 미쳐오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고 해명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등에 있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만 위원장 북구의 은 북구 상격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시민삼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허시영 위원 달서구의 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신청사 건립 과정에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사장 현장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의 위원 남구의 은 변화된 도시 여건 및 주거유형 다양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른 대구대공원 사업 추진과 공사 신규 개발 사업 준비 사항 등을 확인했다. 손안국 위원 달성군 사무은 지역건설업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맞는 지역업체 육성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장기 미분양 공공영지에서와 미수금 회수의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옥 위원 비례은 하폐수 통합 지하화와 관련해 염색산단 이전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민자유치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소영 위원 동구의은 미분양 증가에 따른 대구시 주택안정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 점검 및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도시개발공사 청렴도 향상 방안 및 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주문했다.